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과학과 인공지능 오늘은 인공지능 로봇에 따른 사회구조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미리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의해 변해가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자,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로봇 기술 확대로 중산층 비중이 축소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인공지능 로봇 아, 이전의 사회는 세계화 시대였어요. 자 여기 나와있는 오프쇼어 이때 선진국 중산층은 세계화 또는 오프쇼어링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 이전해서 개발도상국 중산층과의 일자리 경쟁에서 밀리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최근 세계 정치권의 움직임들은 자국화 또는 리쇼어 자, 정책으로 각자 도생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이전에 자, 세계화였던 사회가 지금은 자국화에 이익을 앞세우는 리쇼로 자,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세계화 때 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자, 아디다스의 자, 독일의 아디다스 신발 공장. 과거에는 인건비가 비싸서 동남아권에 공장을 세워놓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자 생산품을 만들어냈었죠. 그러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 월급을 받아가면서 생활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아, 생활 유지가 됐었습니다. 아디다스에, 아디다스의 동남아에 있는 공장이 없어지면서 그 공장에 근로했었던 종사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인공지능 로봇 기술은 자국화 또는 리쇼어 움직임에 앞으로도 계속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가장 타격을 입는 계층이 바로 개발도상국의 중산층이라 할수 있는 거예요. 이전 사회구조 흐름인 세계화에서 개발도상국의 중산층은 가장 큰 수혜를 받았죠. 그러나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서는 이 중산층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상류층인가요? 중산층인가요? 모든 사회의 구조는 상류층은 피라미드 형식으로 최소화 되어 있고요. 하위층이 가장 많습니다. 중산층이 그 중간을 떠받들고 있죠. 그런데 자이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가 이제는 모래시계 같은 계층 구조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4차 산업을 알고 인공지능 로봇 기술 들과 그것들을 그것들로 인해서 탄생하는 신 제품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그것을 쫓아가는 자만이 중산층을 넘어 상류층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나의 전공과 직업 탐색을 제가 과제로 부여한 게 있을 겁니다. 그 과제를 이미 해서 제출한 사람들 자, 개선점, 느낀 점 그런 것을 두, 들어보게 되면 내가 선택할 직업에는 인공지능이나 최신의 어떤 기술들이 없는 줄 알았다가 많이 등장한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일의 능률도 오르게 되고요 성과도 분명히 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모래시계 위쪽의 중산층과 상류층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세계화에서 자국화로 돌아서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모두 다 자국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죠 당연한 겁니다 자국화 중산층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자, 사회 구조의 첫 번째, 중산층이 축소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사람들의 수명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자, 늘어나는 수명, 늘어나는 시간. 자, 인공지능 로봇 기술 확대로 인간의 수명도 점점 길어지고 있고요. 어, 길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수명이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자, 정동기 시대 때 네, 평균적으로 26세가 인간 수명이었습니다 자, 2010년도 한국의, 한국의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78세였습니다 2010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입니다 자, 여성들은 84세입니다 자, 2018년도 통계치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의 평균 수명이 82.7세라 나왔고요. 그 중에 남성이 79.7세, 여성은 85.7세입니다. 2010년도, 2018년도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남성이 2010년도에는 78세였다가 2018년도, 약 8년이 지난 음, 시기에는 79.7세 약 2세가 증가했습니다 여성들은요 네, 1.7세가 증가했죠 시간이 지나고 인공지능 로봇들이 탄생하고 인간의 육체적인 노동은 로봇들이 대신 해주고 모든 질병들은 의료과학이 발전이 돼서 네, 다 수술 완치가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의 수명은 증가한다고요. 자, 인간의 최대 수명이 115세라고 하고요. 아, 절대 한계가 125세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 기술로 각종 노동은요. 아, 앞으로 로봇이 대신할 거고요. 단순 지적 노동은 인공지능이 진행하게 될 경우에 사람들은, 인간들은 평균 수명 올라갈 거고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지금보다 훨씬 더 여유로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정신적인 노동을 인공지능에 맡긴다면 사람들은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더 많아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따라서 사람들은 생각할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될 거고요. 수명도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른쪽의 그래프는 우리나라 통계청 2018년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수명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지금으로부터 몇년 동안 더 사실 것 같습니까? 분명히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수명은 늘어나게 됩니다. 왜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자, 3D 프린팅으로 개발한 인공흉각입니다. 자, 사람 몸에 이식을 성공했죠. 자, 오른쪽 사진 보면, 자, 2018년도죠? 자, 중앙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교수팀이 직접 사람 몸에 이 흉곽을 이식하는 수술 장면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2018년도 10월 8일 기사에 나왔던 거예요. 중앙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박병준 교수팀은 완성된 인공 흉곽을 실제 환자의 가슴뼈에 성공적으로 이식했다. 이 환자는 가슴뼈에 악성종양인 6종이 발생한 55세 남성이었고요. 당시 6개월밖에 살수 없다고 라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분입니다. 자, 그런데 가로사이즈 286mm, 세로사이즈 172mm 순수하게 티타늄으로 만든 인공 흉각을 사람 몸에 이식 성공 했다고요자 그것에 관련된 뉴스 영상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구요. 뭐 우리나라 KBS 뉴스 라든지 각종 방송사에서 언론화 시킨 겁니다.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국내 첫 사례. 세계에서 최대 큰 흉곽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국내에서는 처음이고요. 세계적으로는 여섯 번째인데요. 수술받은 환자는 빠른 차도를 보이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라 언론에 나왔습니다. 3D 프린트로 만든 인공 흉곽이었고요. 앞 가슴뼈와 갈비뼈 다섯 쌍 모두 10개를 모두 10개를 티타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단하면서 굉장히 유연하기까지 합니다 2018년도 10월 19일날 이 티타늄 인공 흉곽을 중앙대 병원에서 악성종양이 생긴 50대 환자에게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국내 최초 세계에서는 여섯번째이다. 크기로는 가로 28cm, 세로 17cm, 세계에서 가장 큰 3D 인공 흉곽이라고 했습니다. 자,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았을 환자는 수술 보름여 만에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회복됐대요. 암도 고치는 세상입니다. 뼈를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6개월밖에 살수 없었던 시한부 인생을 더 연장시켰다고요. 건강하게 회복, 회복시켜 준다고요. 현재 상황이 이런데, 여러분도 수명 점점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수명이 증가하면 여러분들 노후에 어떻게 시간 여유를 보내시겠습니까? 생각해 본적 있으세요? 분명 우리가 60세가 되거나 70세가 되면 일을, 일을 할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줄어듭니다. 건강했던 육체가 노쇠화가 되면서 힘이 빠지죠. 기력이 없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을 60대, 70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생명의 수명은 점점 연장되어 가는데 60대, 70대 내가 해야 할 업무를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 해준다고 라 하면 그 시간에 나는 지루해서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요? 3D 프린팅. 자, 영상은 여러분들이 따로 보시고요. 자,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놀까요? 게임하면서 놀까요? 예, 그러면서 가상 현실이 점점점 증가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회 구조. 변화, 첫 번째, 중산층이 축소될 것이다. 두 번째, 평균 수명이 늘어날 것이다. 세 번째, 가상 현실이 증가할 것이다. 왜? 육체적인, 정신적인 노동을 일부 인공지능 로봇들이 대신해주면 사람들은 창의적인 생각을 좀더 만들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인생을 즐길 수는 없잖아요. 남은 여가시간에 우리는 육체적인 힘은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동, 여가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로 우리가 모든 시간 모든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자, 현재는 어떻습니까? 주로 여가활동은 TV, 모바일 게임, 여행하는 것. 그런데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서는 가상현실 VR 게임을 즐길 것이다 자 업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오프라인 회의 전화 미팅 회의하는 것도 지겹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 로봇이 되어서는 가상현실로 VR로 미팅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는 인터넷, 모바일 아, 지금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가장 많이 하는 서비스가 저 SNS 아닙니까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서는 VR, 소셜네트워크로 가상현실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할 것이다 자, 인공지능 로봇 기술 확대로 가상현실의 활동도가, 활동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로봇이 펼쳐지는 시대에는 가상현실 게임이 기존 모바일 게임을 대체할 것으로 보여진다 자, 여러분들 영화 중에 알리타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가상현실 영화잖아. 아, 알리타가 아니라 레이디 플래그 원. 레이디 플래그 원이네요. 그 영화 보시면 가상현실에 내가 직접 빠고들어서 활동하는 자 컨텐츠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기존에 모바일 게임, PC 게임 이제는 안할 거고요. 가상현실에서 내가 직접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가상현실의 사용도가 증가할 거라는 예상 때문에 2016년도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스페이스라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냅니다. 자 여러분들 가상현실 할때 우리 몸에 자, 머리 위에다가 착용하는 디바이스 아시나요? 자, HMD라고 합니다.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그 장비를 이용해서 가상의 공간에 내가 빠져드는 거죠. 자 2016년도 페이스북에서는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활용해서 직접 카드게임도 하고요. 공간 이동까지 시연을 보였습니다. 각기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VR을 통해서 같은 공간에 접속하고요. 그 안에서 대화도 하고 미팅도 하고 비즈니스 업무 처리하고 그리고 카드게임까지 즐길 수 있다고요. 자, 그것을 시연했던 영상입니다. 페이스북의 스페이스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주커버그가 실제 시연했던 영상입니다. 자, 이 영상도 저는 틀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자 지금 이 영상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그 영상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한번 꼭좀 보세요. 앞으로의 미래사회가 어떻게 바뀔건지 앞으로의 가상현실이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가상현실이 어떻게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이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영상을 일반 유튜버가 페이스북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베타 버전으로 시연했던 영상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트맨이 등장해요. 원도우먼 등장하고요. 아리따운 배트맨이 저와 같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가상 공간 현실의 가상 공간에서 가상 현실에서 모두 다 구현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가상현실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미팅하고 비즈니스 업무 처리하고 게임도 할수 있다는데 여러분들은 아침 9시까지 학교에 출근하실 겁니까? 회사에 출근하셔서 꼭그 시간에 맞춰가야 할까요? 아침 9시까지 회사 가려면 얼마나 막힙니까? 지하철, 택시, 버스 자가용? 서울에서는 기본 출퇴근, 출근만 하는데 기본 소요되는 시간이 2시간 정도라고 하죠. 물론 대전은 아직까지 그러지는 않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식사하고 회사에 9시까지 출근하고 업무 미팅하고 사람들 만나서 의사소통하고 반복되는 일상인거죠. 가상현실이 이루어진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라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음, 자,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주커, 버그가 시연한 영상과 똑같은 페이스북 자, 스페이스라는 것을 소개한 자, 이 영상 두개다 여러분들이 시청해서 보시기를 꼭 권장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상현실 멀명입니다 자 인공지능으로 발생되는 모든 불평등은 앞으로 가상현실로 대체가 될 것이다 자 현실의 자유적인 측면은 어떻습니까 윤리적인 사회적인 제약조건들이 있잖아 가상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제약조건이 어디 있어요 윤리 사회 네, 그런거 없습니다 자 현실적인 측면의 평등 여부.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평등합니까? 불평등합니까? 가상현실은 모두 다 평등합니다. 모두 다 수평구조입니다. 현실에서의 빈부격차. 잘 살고 싶네요. 분명히 있죠. 가상현실은 네, 모두 다 동등합니다. 그래서 자, 미래에는 인공지능으로 진행되는 사회에서 소외되는 욕구를 일부 VRD, 가상현실이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인다. 자,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페이스북이고요. 자, 오큘러스라고 하는 자, HMD, HMD, 디바이스 회사입니다. 자, 이것을 페이스북이 인수를 했었죠. 자, 그럼 가상현실과 현재, 현실 세계와의 차이점 자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자유도적인 측면에서는 자 현실에서는 윤리적, 사회적, 금전적인 제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데 많은 제약 조건을 받습니다. 가상현실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모두 다할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에는 평등하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어요. 너무 불편합니다. 돈이 없어요. 때문에 이 모든 것들, 모든 불평들을 해소할 수 있는 가상 현실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어떻다 더더욱 길어지게 될 것이다. 평등 관점에서 현실 세계의 불평등은 더욱 더 심화될 것이고요. 가상 현실에서는 최소한 평등하게 설정이 가능하면 모두 다 수평적인 구조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빈부격차 측면에서는 가상현실은 분명히 리셋이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세계, 내가 원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라 거지. 가상공간 내에서는 최소한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라 겁니다. 현실 세계 자, 최근에 뉴스가 그런 게 나왔네요. 자 세종시였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학군을 따지는데 초등학교 주변에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파트에는 자 임대주택이 있고요. 자 민영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민영아파트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임대아파트는 우리 학군에 포함시킬 수 없다. 네. 잠시 어, 뉴스에 나왔다가 바로 사라진 뉴스예요. 엄청나게 질책을 당했거든요. 자, 이런 빈부격차 가상공간에서는 없을 수 있다고요. 우리는 가상공간에 가상공간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증가될 것입니다. 페이스북은 오큘러스 VR을 통해서 사람의 입동작과 손 동작을 트래킹합니다. 쫓아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가상 공간에서 대화를 하고요, 게임도 하고요, 여러 가지 경험도 할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VR로 공간 이동도 가능합니다. 자, 교통량 변화. 아까 보세요, 제가 아침에 아침 9시까지 출근하겠냐 그 얘기 말씀드렸죠. 자, 미래에는 인공지능 및 VR 기술 확대로 교통량 감소가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업무와 미팅이 가상공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라 거죠 때문에 재택근무 가상공간에서 미팅의 빈도수는 증가할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출근과 퇴근 교통채증은 감소될 것이다 또한 출장으로 미국에 비행기 타고 힘들게 가야 될까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생산 효율 그리고 시간 활용이 증가될 것이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동영상 두 개가 있었습니다. 자, 페이스북 스페이스에 관련된 동영상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시면 네, VR 내에서의 공간이동 점프하게 되면 공간이 바뀝니다 우리는 가상으로 여행을 갈 수가 있다고요 굳이 비행기를 타고 뉴질랜드, 유럽, 미국 안 가셔도 됩니다 가상 공간에 똑같은 영상을 보여줄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상현실만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포켓몬스터 포켓몬스터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증강현실이죠 증강현실 우리 자동차에도 요즘 붙습니다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헤드 업 디스플레이 즉 핸들 위에 윈도우 실드에저 앞에 유리에 현재 계기판이 비쳐서 보이는 거 보이실 겁니다 다 증강현실이에요 자 휴대폰으로 포켓몬스터 잡으러 다니잖아요 현실 세계에 네, 4차원 그래픽이 포함된 것을 증강 현실이라고 얘기하고요. 가상 현실은 자, 인간의 뇌를 속이는 기술입니다. 모든 공간이 다 4차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가상 현실과 이 증강 현실을 혼합한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예. 믹스드 리얼리티 MR 혼합 현실이라고 합니다. 현실에 가상현실을 겹쳐서 현실과 가상현실이 혼합된 현실을 바로 혼합현실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기술로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다르게 보게 하는 가상현실 기술이나 홀로그램으로 현실 공간에 가상물체를 보여주는 기술이 현재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혼합현실 사례입니다. 자, 유명한 가수들이 오래전에 죽은 가수들도 많습니다. 그런 가수들을 홀로그램으로 재탄생시켜서 콘서트를 진행하는 사례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혼합현실의 대표회사,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자, 홀로렌즈, 그리고 매직 리프. 자, 왼쪽 사진이 바로... 아, 매직 리프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혼합현실입니다. 홀로렌즈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는 현실과 홀로그램을 겹쳐서 보여주고요. 실 공간에 제약 없이 공동 제약이 용이하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대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상현실뿐만 아니라 이 혼합현실까지 앞으로 대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인텔의 MR 프로젝트 자, 프로젝트 이름이 알로이입니다. 알로이는 별도의 VR기기 없이 그러니까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HMD 같은 장비 없이 사용자의 움직임을 추적하고요. 공간을 3차원으로 인식해서 실제 현실에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라 합니다. 구글 글래스 자, 많은 신제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상류층, 중산층, 하위층 중산층은 축소될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에 따라서 육체적인 노동, 정신적인 노동은 이제는 각종 로봇들이 대신 할 거니까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증가할 것이다. 세 번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게 되면 여유로운 시간은 더 많아질 것이다. 그 여유로운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이 바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혼합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다 사용해 보셨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전 시내 것만 해도요. 가상현실 체험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을 거고요. 포켓몬스터 아마 다 잡아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4차원적인 현실과 그래픽을 혼합한 이런 세상이 우리 다가왔고요. 다가오고 있고요. 자 이런 컨텐츠가 점점점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구조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50대, 60대, 80대 되면 사회구조는 더더욱 긴박하게 바뀌어갈 것입니다. 우리 알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봇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